안녕하세요. 배우 왕재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성 조선 3호로 표지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. 어, 너무 오랜만인 만큼 다양한 모습과 많은 제가 이번에 3월부터 방송하는 KBS 1 TV 1일 드라마 소가도 꿈결, 한구로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. 기존에 보여드렸던 역할보다 좀더 밝고 뭐, 좀 다른 캐릭터로 인사드리게 될것 같아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본방다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